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바로 헤드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공을 칠때 머리를 먼저 들지 말라 혹은 머리가 먼저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럼 머리는 어떻게 고정을 시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움직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업이라 하면 우리가 컨택이 들어갈 때 공이 맞기 전에 머리가 이동을 하거나 혹은 눈이 공을 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눈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 머리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이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갈 때자 여기가 공이 있다고 치고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갈 때 내가 시선이 지금 공을 보고 있고 셋업 때처럼 머리가 고정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머리는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거예요 다만 자 내가 시선은 공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머리가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앵글이 지나치게 틀어지면서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주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임팩트가 들어갈 때 시선을 옆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머리의 위치는 셋업 때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라 하면은 자, 지금 이동작 같은 경우는 눈은 공을 보고 있진 않지만 임팩트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머리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헤드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머리를 고정시켜라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셔야지 공을 보신다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공을 치는 순간 내 시선이 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내 머리의 위치가 공을 뒤에서 치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혹은 공을 위에서 치겠다라고 하시면은 공을 어, 머리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지 여기서 머리의 위치가 이동이 많이 된 상태에서 시선을 공을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헤드업을 하는데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잡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는 공을 이렇게 뒤에서 올려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은 오른발 안쪽 선상에 머리를 백스윙에 가져다 놓으시고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치시면은 내가 굳이 시선이 공이, 보, 공을 이공 보지 않더라도 옆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머리에 위치는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헤드업이 아닌 그냥 머리 위치는 잡혀있고 시선만 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은 헤드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은 자 바로 머리의 높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 보면 은 다운스윙을 할때 머리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은 머리가 살짝 떨어지거나 원래의 높이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 나와 공과의 간격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셋업을 잡았으면 뭐 이게 뭐 센티미터나 미터로 표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와 공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들어갈 때 셋업 때 잡아놓은 간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은 내가 뭐 잘못된 손장난을 하지 않는 이상 컨택은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자, 다만 여기서 내가 공과의 간격을 맞춰놨는데 시선은 공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들려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시선을 공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나와 공과의 간격이 틀어지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나치게 머리가 숙여지면서 나와 공과의 간격이 가까워진다면 은 머리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헤드업 혹은 시선이 공을 넘어간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머리가 빨리 들린다고 라할 때는 머리의 위치가 변하는 거지 내가 공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 머리의 높이를 머리 의 위치를 좀더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눈이나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턱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머리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하신게다 이렇게 떨어져요. 뭐 혹은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머리를 잡으라고 라 말씀을 드리면 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스윙을 할 때는 셋업 때내 턱을 어깨가 충분히 내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주시고 여기서 내 턱이 숙여져 있으면 은 어깨가 가면서 턱을 치면서 머리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죠. 자 그게 아니라 턱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공간으로 내 왼쪽 어깨가 들어간 상태에서 나의 턱 높이를 최대한 유지를 해주면서 내 머리 위쪽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쪽 턱을 최대한 높이를 유지를 해주시면서 다운스윙을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조금 더 머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턱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머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쉽게 공을 지금처럼 컨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머리는 이렇게 잡혔어요. 자, 이제 헤드업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시선. 언제 넘어가면 되냐?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은 아무 때나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컨택 때까지는 시선은 무조건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백스윙을 갔으면은 턱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이 맞는 순간까지 내 시선은 공을 바라보고, 쭉 뻗어지면서 컨택이 들어갈 때까지 내 시선은 공을 바라보고 자 지금처럼 공과 클럽이 만났어요. 자 만난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시선이 여기 아래 내려가 있으면 은 몸의 회전에 저항이 생겨요. 나는 돌고 싶은데 머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목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충분히 돌지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턱 높이를 유지해서 머리를 고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이 맞았다라는 판단이 들고, 맞았다라는 손에 감이 들어오면 은 이렇게, 나의 시선이 공을 따라서 그대로 넘어가 줘야지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회전을 하면서 팔과 몸의 일체감이 높아지면서 좀더 연결된 팔로스루를 그리고 좀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보낼 수 있지 내가 계속 공을 끝까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내 회전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은 충분한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에 많은 무리도 오게 되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헤드업은 시선이 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머리의 위치를 유지하시고 머리의 위치는 턱의 높이, 턱의 위치로 고정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은 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공이 맞은 후에 공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여줘야지. 내 몸이 좀더 편안하게 열려주면서 조금 더 몸의 회전을 강하게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팔의 스피드도 충분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